싱가포르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기대가 되고. 아첼리어 락사. 어. 어. 엄청 긴장돼서 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와. 이거 봐. 미쳤어. 필리핀 normally watching Korean d r 인생 당중 잊츠 쉐화 지금 일하다가 중간에 도망쳐서 나왔는데요 아 너무 거기 안에서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리나베이센지 있는 곳으로 왔는데 야 진짜 오랜만인데 역시나 웅장하고 이쁘네요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사진 찍기도 진짜 좋을 것 같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단 이쁘죠 하늘 봐 하늘도 너무 이뻐 요런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뷰를 쫙 보는 거죠 야경으로 보면 진짜 죽이는데 나중에 저녁에도 한번 와볼게요 아 역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인 게 진짜 더워요 그것도 지금 미쳐가지고 검은색 지금 셔츠를 입었는데 완전 덥네요 진짜 와 멀라이언 있는 데로 왔는데 여러분 멀라이언 아시죠 이거? 이거 그러니까 멀라이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의 상징이에요 상징 저쪽에 관람차도 있고 마리나 베이센즈 그래도 여기 가졌으면 사진을 좀 찍어야죠 아 잊지 않게 어, oh, do you need to take photo? One, two, three. Yeah. Uh.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you guys? India. Huh? India. India. Oh, I see. I'm from Korea. Yeah, Korea. <웃음> okay, thank you. Have a nice trip. <웃음> <Thank you. 웃음> Marina Bay <Beis> Saint. <-en. 웃음>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하루 숙박했었어요. 진짜 비싼데, 그래도 약간 마음 먹고 하루 숙박해봤거든요. 진짜 좋아요. 저 위에 옥상 가 가지고 몇 층이 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영장 가서 사진 찍으면 뭔가 내가 뭐가 된 느낌? 예,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8일 여행을 왔는데 하루 여기서 숙박하고 7일은 게스트하우스 2만원짜리에 서 숙박했어요. 진짜 약간 극과 극의 생활을 해봤는데 진짜 그 정도로 약간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어 네, 지금 여기 마리나베이센즈 안에 들어왔는데 그 유명한 TWGT 진짜 고급지게 잘돼 있어요 보시면 그쵸 이거 선물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맛도 좋고 되게 역사가 깊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밑에는 바로 이제 베이프런트라고 어, 지하철이 있으니까 만약 여기 오시려면 여기 MRT를 타고 오시면 되세요 와 진짜 여기도 명품샵이 진짜 많고 또 한국분들이 싱가포르 와서 많이 사는 게 뭐예요 찰리앤케스 아시죠 여기 내려오면 메인에 이렇게 있어요 메인에 이거 싱가폴 브랜드거든요. 지금 한국에도 입점이 되어 있긴 한데, 또 한국에 있는 디자인이랑 좀 다른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여기 와 오셔서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쁘다. 왜 예전에 싱가폴로 와서 여기를 안 왔지? 사진 진짜 잘 나오겠다. 이건 영상으로 이게 다안 들어오네요. 이 이쁜 게. 저 위에서도 저렇게 찍으면 되게 이쁘겠다. 그죠? 여기 사진 찍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전망대로 올라는데 와,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진짜 미쳤어. 권람자가 저 뒤에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와. 이거 봐. 미쳤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포토 게임. We like it. Where where are you from, you guys? Philippines. Philippines. Yeah. Oh, I see. Can you take video together? Yeah, sure. Okay. <laughs> I'm a I'm YouTuber, yeah, I'm YouTuber. Uh, Are you, are you oh? taking video already? Yeah <laughs> Why? Why? Why? Why? Are you shy? Don't be shy, don't be shy, it's okay Just for fun, just for fun Yeah, yeah, it's alright Subscribe him! <laughs> <laughs> subscribe me, yeah! Yeah, subscribe me! <laughs> I thought you can speak Korean a little bit? No, I don't know, just I've heard uh, a few drama. words in... Oh, because of you so, uh, you're watching Korean yes. drama? Yes, yes, yeah. Philippine s normally like watching Korean drama. Yeah, we do. Oh, uh, so you you also <laughs> watching? Oh, I, see. I, I. We watch the Little. Woman. Little, yeah. little Woman. Yeah. Oh, t h oh recently that three girls. Yes. yes Sorry. Three. Yes. I'm watching now. Oh I yeah know. yeah. I I saw episode four, episodes. four episodes. Ah, uh, yeah. you do have a lot of scenes taken. Yeah time? yeah yeah yeah. Okay, thank you, and I follow you too. <laughs> <laughs> have a nice day. Thank you. Trip. Thank you. Bye bye! 바 y e bye! bye. bye, bye. bye, bye. Yeah. So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you're o k a y thank you, okay, thank you. Bye bye. have a nice day! Bye. 일단, 외국 남은 좋은 게, 약간 이런 식으로 외국 친구들도 좀 사귈 수 있고, 되게 재밌어요. 이제 혼자 여행하는 그런 장점이랄까? 아무튼 여기 너무 좋고, 노래도 지금 흘러져 나오는데, 콘서트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나이트가 뷰더 좋기 때문에, 밤에도 한번 와서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저기 보면 스카이 워크라고 하늘에서 걷는 그런 다리도 있어요 너무 평화롭다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죠 예. 네. 그래서 약간 관광하기도 너무 좋고 날씨도 지금 한 4시 넘어가니까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나이스 자 그러면 다시 일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지금 다시 일하러 왔는데 예전에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일했던 캐시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잠말만요 잠시만요 어? 니게 워 마? 여행 여행 무슨 니게 워? 땅가오 아진 이거谁게 워다이쁘리다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알게 된 무슨 고객이 줬다는데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생화에요 생화 완전 꽃향기가 진 좋고 하우샹 워더렌생땅 중. 第一次受豆花真的真的真的一起吃哦 真的, s t r a w b e r r y 嗯这个也是连锁的吗啊对非常有非常有名哪里多好多人<笑> 新加坡一般都有這辣椒啊醬油啊這個都會在對好濃啊這個醬油叫了這麼多的食物我們是兩個人吃的就是在新加坡很有名的巴古地 是西饼好软啊嗯非常非常软嗯很好吃这个跟韩国不一样的吗跟韩国的不一样大家来来新加坡一定要吃这个放在嘴里就融化掉的感觉嗯 o okay, k 那就等一下再见 안녕